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 전종진입니다. 오늘도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고 또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산업안전이론과 2대 사망 다발제 및 질식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제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을 하거나 그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사고는 98%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 요인으로 근로자가 불완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재해 발생 비율의 약 88%에 해당합니다. 불완전한 상태는 기술적인 요인으로, 시설이나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에 누여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약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안하거나 서두르거나 또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적당히 하려고 하거나 무지, 몰라서 못하거나 무능,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거나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에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보면 근로자 5 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입사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월요일과 금요일, 출근 후 2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체 부위의 경우의 손가락을 가장 많이 다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는 하인이의 사고 발생 5단계 이론에서도 사고의 핵심 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인니에 따르면 사고는 연쇄반응에 의해 일어나며 제1단계인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가 2단계인 개인적인 결함을 야기하고 개인적인 결함이 제3단계인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야기하여 4단계, 5단계인 사고,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면 사유적 환경이나 개인적인 결함이 있어도 사고, 재해로는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제거를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리의 또 다른 이론으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여행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이네이는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하여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건의 대형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와 관련된 소형사고가 29건이 발생하고 이 소형사고 발생 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징후가 300번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사소한 것이 곧큰 사고를 야기하며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소한 위험을 방치하고 있으면 330번에 한 번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무리 사소한 위험이라도 그때그때 개선해야지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국내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형 제들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에 나타나 있는 재해들은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의 법칙에서 1에 해당하는 재해들일까요? 어느 신문사세에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대형 재해들이 29에 해당할지 모른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재해들이 29에 해당한다면 1에 해당하는 재해는 어떤 재해일까요? 우리가 재해들을 방치하고 있으면 또 어떤 유의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있리는 사소한 안전부터 챙겨서 지도에 나타나 있는 재해들이 1대 29대 300의 법칙에서 29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하인리인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 사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인적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 둘째,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징후와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들을 주의있게 살펴보고 경미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손실 위연의 원칙 세체 사고의 원인과 발생 간에는 직접 원인이든 간접 원인이든 필연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인 연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적,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서 각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추락, 끼임에 의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외 질식에 의한 사망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대 사망 다발재해 및 질식재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락재해 사례입니다. 통신 케이블 작업을 위해 혼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흔들리자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람이 뛰어내릴 때는 다리가 먼저 땅에 닿으나 떨어질 때는 머리가 먼저 땅에 닿게 되므로 경추가 손상되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는 이동수단이며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썬 라이트를 밟고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축사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서 썬라이트를 밟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의 채광창으로 설치하는 썬라이트는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약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작업자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서 밟으면 쉽게 바스러지는데요. 따라서 지붕에서 작업 시 썬라이트를 밟지 않도록 하며 지붕은 경사제 있으므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개구부나 지붕의 끝부분으로 추락하는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붕 등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추락 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거리용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사장에 들여다던 한 인부가 개구부에 발이 빠지면서 10m 아래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망 사례입니다. 개구부는 건설 현장에 특히 많으며 공원이나 뚝방 같은 곳에서도 안전단간이 없는 개구부가 많이 있습니다. 개구부에는 안전단간이나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단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추락 위험 장소에는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높이 2.5m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서 전기선 정리, 외등 및 차양막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사례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구조물은 높이가 낮아 떨어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m 내에의 낮은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에서 하는 작업을 고소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끼임재 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산재가 담겨 있는 톤백을 폐기물 반출 차량에 적재하는중 지게차가 급유전하다가 넘어지면서 운전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례입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띠를매고 있지 않으면 지게차가 넘어질 때 운전자는 십중팔고 지게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우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지게차에 의한 사고는 지게차에 치이면서 바퀴에 깔리거나 벽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게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운전을 금하고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목적의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지게차 운전자는 시야를 확보하고 운전하며 근로자들은 지게차의 이동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고 혼합기 안에 들어가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중 청소 중임을 모르던 근로자가 전원을 투입하면서 혼합계 안의 휴전 날이 작동하여 청소 중인 근로자가 혼합계 내에서 휴전 날에 끼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정비, 청소, 점검, 보수 등 비일상 작업 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일상 작업 시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비 중임을 나타내는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전원 차단 후 코합끼내에 청소중임을 알리는 꼬리표를 부착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컨베이어를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와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역시 청소, 점검, 보수 등의 비일상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식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책량 작업을 위해 들어간 맨홀에서 쓰러지자 이를 본 동료 근로자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으나 동료 1명은 질식으로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부상을 당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도검침원이 아파트 맨홀에 수도검침을 하러 들어가 쓰러지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구조하러 들어갔으나 검침원은 결국 사망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부상을 당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질식재해는 동일한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급수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나오지 않자 작업반장이 확인차 들어갔다가 쓰러졌으며 이에 동료 근로자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두 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질식재해는 동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물이나 맨홀, 피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실 내부 등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며 출입 전 산소 및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전,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출시에는 반드시 손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안전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보아야 의미가 생기고 안전이 보입니다. 수영장에 상어가 있으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 상어에게 물릴 위험이 생깁니다. 수영장은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고 상어는 위험요인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상어가 어디에 몇 마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상어에게 물릴 위험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사업장 내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의 실행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